이야 이쁘다 안녕하세요 오늘 요이 계란 장조림 하려고 이게 계란 한판 샀어요 20개만 할래요 이거 이물질 이거 계란에 이게 지저분한 게 이게 껍데기 붙어있으니까 이물질 제거되라고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려서 씻칠래요 이게 많이 해도 이만큼 해도 금방 먹어 하나씩 서너 개서 먹어버리면 충분히 잠겨야 되니까 여기엔 소금 좀 넣어주고 식초 넣으면 껍질 잘 까진대요 그래서 식초를 넣어요 되개 이게 중불 중불 조금 안 되게 불을 약하게 해서 끓여야지 이게 계란이 안 깨지고 잘삶아지더라고요 불이 좀 세면은 다 깨져요 금가가지고 짠 이게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끓이면 다 익어요 아, 다시마물을 내리려고요 메리스 다시마물을 이정도만 붓고 메르치 이거는 제가 요프라이팬에 볶아놨어요 안 볶으면 비린내 나니까 그리고 팥뿌리 팥뿌리가 없으면 그냥 파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마 다시마가 비가 오니까 눅눅해졌어 여기 양파 이렇게 넣고 이제 매콤하게 국물을 고추 좀 넣을 거예요 청양고추 다섯 개 정도 막 잘라주면은 속에서 매운물 매운맛 우러나라고. 먼저 멸치하고 이런 거는 좀더 우러나게 5분 더 끓일게요. 국물 이 이렇게 우러났네요. 이게 다 식혔어요. 삶아가지고, 계란을 이렇게 딱 굴리면서 까는 게 제일 잘 까지더라고. 올라당잘 벗겨지는 식초 넣어가지고. 한번 계란은 이제 씻혔으면 씻혀가지고 씻혀줘야 돼. 간장 하나 정도 붓고, 멸치 아, 액젓을 좀 넣어줄 거예요. 맛있으라고. 요 반컵만 짜니까. 불을 키고 물을 이게 물을, 우리는 물을 안 붓고요. 이거 멸치국물, 다시 이 말을 냈어요. 이 국물을, 계란은 맛있는 물이 안 오르나니까 이 멸치국물을 넣어줘야 돼. 간장 한 컵에 물세 컵. 액젓이반나 들어갔으니까 하나 더. 물엿 좀 넣어주고, 두 스푼만. 아 깊은 맛이 있으라고 매실청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하나 정도만 많이 넣으면 안돼 많이 들어왔는데? 아니야 그정도면 해도 하나 <웃음> 하나 좀 넘었어 드르륵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졸이면 됩니다 아이거 색깔 이쁘게 됐어요 졸이기만 하면 다된 거네요 조금만 더 졸이면 돼 이게 한 10분 졸였는데요 이제 마늘을 처음부터 너무 마늘이 너무 물러지니까 한이 정도쯤에서 마늘을 좀 넣어주고 5분 정도 더 졸이면 어될것 같아요 마늘이 살짝 익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래서 불을 끄고 살짝 이렇게 잡고 마늘도 같이 먹으면 좋거든 여기다가 참기름을 이제 좀 치고 이러면 이 국물이 맛있어요 이 국물이 맛있어야지 장조림이 맛있거든 그리고 후추도 좀 쳐주고 다 됐어 하나 꺼내 갖고 잘라볼까 은말마를 넣어 쓰는 거야. 이야, <웃음> 이쁘다. 마늘도 살짝 이렇게 넣고 국물을 이렇게 좀껴얹 줘야지 맛있으라고. 내가 그 어, 계란 조림 할때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, 어, 그냥 참, 맹물을 붓지 말고 꼭, 어, 멸치 국물 내서 부수세요. 그러면 몇 배가 훨씬 더 맛있어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